여기 보이는 이건 크럼킨이라는 호박입니다 먹으면 중량 탄약 정도의 탄약을 주고요 무려 3초동안 크리티컬을 줍니다 아! 아까비 여기 보이는 이 녀석은 스펠 북이라는 녀석입니다 먹으면 랜덤으로 한 능력을 주는데요 대부분 유용합니다 어. 일단 크롬피 나왔으니 이것도터 떠주고요. 화염불를 던져줍니다. 이공격기는은1 아! 0 아! 피해를 주고 이후 파이로와 같은 화염 피해를 줍니다. 레딕도 잡아주고요. 다음 스펠은 뭘까요? 아 점프가 떴네요. 말 그대로 공중에 뜰수 있게 해주는 스펠입니다. 본래라면 갈수 없는 장소를 이렇게 넘어가게 해줍니다. 그러면 전적 팀의 뒤를 밟을 수가 있게 되는거죠. 자, 스탠디, 베이스입니다 방금 보신 클립은 작년에 스크린 포트리스 플레이 중 일부입니다. 스크린 포트리스는 팀포트의 할로윈 시즌에서만 열리는 축제입니다. 어, 어, 뭐, 뭐, 이게, 원래는 한 주에서 두 주만 진행되는 이벤트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자동화를 했는지 10월 1일부터 11월 첫 주까지 진행한 한 달하고도 한주 정도 하는 긴 이벤트가 되었어요. 그럼 할로윈때는 뭘 하는지 저와 함께 알아봅시다. 할로윈 기간 중에는 할로윈 기간에만 플레이할 수 있는 맵이 메인 화면에 등장합니다. 할로윈 기간은 2019년의 기점으로 10월 1일부터 스크린 포테이스가 시작됩니다. 원래는 매 해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9월 말에 시작하여 약 2주에서 3주간만 진행되던 이벤트였지만 2019년부터 자동화를 시켜서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10월 1일 어느 날입니까? 국군의 날이죠 기리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이 만든 날이란 말이에요 국군의 날 그래서 원래 오늘 소유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할로윈이에요 <웃음> <웃음> 10월 1일 <와>. 할로윈 <웃음> 말이 됩니까? 진. 예? 이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려요? 할로윈 이벤트 와. 와 <웃음> 할로윈 맵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이 없다입니다 말 그대로 정신이 없습니다. 혼돈 그자체예요 점령이 시작되고 끝나는 순간마다 해골이 소환되고 기만병이 나와서 아군들 머리를 썰고 맨 마법사가 나와서 폭탄을 던지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할로윈을 아는 사람이면 이 이벤트를 즐기는데 연임이 없겠지만 이 게임을 시작하는 유비들이나 스크린 포트리스의 존재를 몰랐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다가 계속 죽기만 하는 학살극이 벌어집니다. 알아두면 죽는 건못 피하겠지만 적어도 알고 죽겠죠? 우리 할로윈의 대필격이 되는 혼란 끝판왕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확률적으로 노란 호박이 나오는데요. 바로 인트로에서 봤던 이 녀석처럼 말이죠. 이 녀석은 먹는 사람에게 중형 탄약상자 정도의 탄약과 금속을 주고 3.2초 동안의 치명타 증진을 줍니다. 거의 대부분의 할로윈이 개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녀석 때문이에요. 이름은 크럼킨으로 말그대로 크리티컬의 크리와 펌킨의 엄킨이 합쳐서 생긴 합성어인데요. 찾아보니 이게 12.5%의 확률로 사람을 죽일시에 떨군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12.5%? 저는 어, 잘 모르겠네요 트럼피는 일단 먼저 죽고 보면 완전 대학살극을 벌일 수 있지만 무적은 아니니 상황을 잘 보고 쓰는게 좋을거에요. 호박폭탄은 일부 웹에서만 생성되는 그야말로 미친 화력의 폭탄입니다. 배치되어있는 크리 점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팀. 우리팀 상관없이 초으로 쏘면 적팀에게 막강한 피해를 줍니다. 크럼킨을 이겨서 두번째로 뉴비를 갈아버리는 폭탄입니다. 아우! 사실 고인물들도 이 호박의 위치를 전부 아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맵에 스폰되는 호박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그 마저도 위치가 랜덤이에요. 스폰되는 장소에 뭐가 있다고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라서 사람이 있어도 생성되고 구조물이 있어도 생깁니다. 말 그대로 즉흥적이라는거죠. 아, 아. 즉 진입해야 되는 경로에 호박 폭탄이 있으면 터트리면서 가야 하고, 어느 정도 호박과 가까이 있다 싶으면 사람 대신 호박을 쏘는 센스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거 자기가 쏜 것도 진짜 아파요. 거리 잘 계산하고 써야 합니다. 스크린 포트리스의 꽃이죠? 바로 스펠입니다. 인벤토리에 주문서를 장착하면 마법을 쓸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문서가 없으면 아예 마법을 못 썼지만 이젠 비어져 있으면 칼렉 맵에서는 자동으로 주문을 쓸수 있도록 주문서를 끼워줍니다. 스펠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스펠 북을 얻음으로 쓸수 있습니다. 모든 스펠은 무작위로 주어지며 정말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는 레어 스펠도 있습니다. 스펠 북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정된 위치에서만 스폰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으면 H를 눌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력 의 종류는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투사체를 던집니다. 땅에 떨어지는 곳에 던진 사람을 순간이동시켜줍니다. 한번 쓸 때마다 체력을 30씩 회복시켜줍니다. 불이 붙는 피해량 100에 투사체를 던집니다. 공중에서 수직으로 상승시켜주는 능력입니다. 사용시 체력 25를 추가로 줍니다. 1초에 무적 오버를 주며 3초간 빠른 체력증진은 없습니다. 주변에 아군이 있으면 효과를 같이 받습니다. 투사체를 던져 4 0의 피해를 입히고 궁중에 띄웁니다. 3초간 출혈 효과를 적용합니다. 아까 설명한 후압폭탄을 바닥에 던져 설치합니다. 총을 쏘는 것으로 터뜨릴 수 있고 적팀은 터뜨릴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은폐입니다. 스파이보다 조금 못한 8초의 은폐를 가지고 있으며 은폐중에 딜레이 없이 바로 공격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력 40을 회복시켜줍니다. 다음은 레어 스펠입니다. 레어 스펠들은 일반 스펠 북으로 부터도 낮은 확률로 얻어질 수 있으며 또는 레어 스펠 북으로 얻게 되는 강력한 스킬입니다. 레어 스펠만 얻을 수 있는 레어 스펠 북은 기존에 있던 스펠을 제거하고 그 위에 덮어쓰여지기 때문에 체력 증진과 같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스펠이라면 쓰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로윈 버스인모더큘러스를 잠시 동안 소환합니다. 적들을 교란시키는 태골들을 소환시킵니다. 적들을 잡아당기는 마법도를 소환합니다. 잡기만 해도 죽게 만드는 메테오를 소환합니다. 자신의 크기를 작게 만들고 발사속도와 재장전 시간을 비약적으로 빠르게 만듭니다. 또한 점프를 무한하게 할수 있습니다. 대신 플리시 주변에 공간이 부족하다면 죽어버립니다. 스펠은 이 정도가 있는데 맵마다 등장하는 스펠이 다르기도 하고 요즘은 커뮤니티 할로윈 맵이 나오는 만큼 맵에 따라 스펠 북기 모양도 다르기도 합니다. 모양은 달라도 나오는 스펠의 능력은 동일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벨스 캡션을 이용하면 어떤 스펠을 쓰는지까지 나오니 설치해두면 스펠싸움에서 조금이나마 이점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쓰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요 <웃음> 해골은 안 그래도 난장판이기 스크린 포트의스 판을 한층 더 정신없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포인트를 점령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특정 트리거가 발동되면 나타나는 이 해골 무리는 금방 죽지만 무시못할 공격력을 지녔습니다. 일반 형태인 해골은 50의 체력을 지니고 30의 공격력을 지녔습니다. 죽일 경우 머리가 세갈래로 다니며 이후 아기 해골을 소환합니다. 아기 해골은 똑같이 50의 체력을 지녔으며 20의 공격력을 지녔습니다. 솔저나 데모와 같은 폭발물을 쓰는 병과들은 이 해골을 처리하기 쉽지만 총을 주로 쓰는 스카웃이나 근접 점투를 해야하는 파이로 헤비의 경우에는 이 해골에게 치명적입니다. 일부 웹에서는 미니보스급으로 해골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보스의 경우 천의 체력을 가졌고 백의 공격력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1대1로 상대하기엔 버거우며 팀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해골의 왕은 일반 공격 외에도 발을 땅에 구르며 밀치는 넓은 범위의 공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해골의 왕을 잡을 경우 레어스텔북을줍니다 모든 해골은 거리밀의 피해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크리트컬에는 영향을 받으므로 멀리 있다면 미리미리 서서 없애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목소리> 스크린포트리스하면 보스들을 빠뜨릴 수 없죠. 팀포트리스2 스토리에 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니까요. 메라제무스는 팀포2 세계관에 나오는 배 마법사입니다. 일평생을 사랑하나 잘못 만나서 고생 직살이 하다가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 팀원들을 죽이는 중입니다. 메라제무스는 고스트포트라는 이크사이드의 할로윈 버전 맵에서 나오며 마지막 타격을 먹이면 깰수 있는 도전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일 시 나오는 봄비노미콘으로 들어가면 해골섬에 갈수 있습니다. 해골섬에 들어갈 시또 다른 도전과제가 깨지며 이번엔 해골머리 장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메르지무스는 나올 때 모두가 휴전상태에 돌입하기 때문에 적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데우맨은 잃어버린 왼쪽 눈깔입니다 비아덕트의 할로윈 버전인 아이어덕트에서 나옵니다 공격시 눈알에서 눈알을 발사하며 프리로켓과 같은 투사체를 발사합니다 레벨이 높아질수록 투사체의 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일시 도전과제가 깨지며 모노클러스 머리를 정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운틴 랩의 할로윈 버전인 맨 매너에서 나오는 보스입니다. 이 보스는 특이하게 대상을 한명 정하고 그 대상이 죽기 전까지 계속 따라옵니다. 정해진 대상은 술래라고 불리며 이 술래를 넘겨주기 위해선 적을 근접무기로 때려서 술래를 옮기거나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타격을 주어 죽일시 도전과제가 깨지며 말도 없고 목도 없는 김한병의 머리 장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신들린 폐기금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뒤에 아이템 파트에서 귀신들린 폐기금속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포트리스는 할로윈 때만 깰수 있는 계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달성할 때마다 장식을 얻을 수 있는 상자를 주는데, 많은 유저분들은 이때를 위해 할로윈을 기다립니다. 이거 뭐야 이거 사진 왜이래 배경이 이렇게 번져있어 아니 진짜 아! 자 마지막 제발 칭찬하면 안돼 벨브는 칭찬을 절대 하면 안돼 그지같은 놈 몇개를 주는거야 세개를 줘 물론 매번 쓸수 있는 장식은 아니고 할로윈이나 보름달 기간에만 쓸수 있어요 근데 할로윈 한정이랑 독특하고 특이 오우씨 괴상한 룩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할로윈 전용 아이템은 일반과 귀신들림 품질 두가지가 있는데 두개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귀신들림이 붙어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 말고는 차이점이 없는데요. 그 마저도 귀신들림 붙는다고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도전가지 아이템 중 귀신들림 폐기금속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계정당 딱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팀포에서 포장지로 거래불과 아이템이 거래가 가능하던 시절 못 모르고 팔아버렸다가 지금 엄청난 후회를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이걸로 뭘할수 있냐면요. 정제금속을 4개 합쳐서 넣으면 이 해골 3개 중 하나가 랜덤으로 나오고요. 또는 정제금속 2개와 스코틀 랜드인의 머리따기를 합쳐서 넣으면 말도 없고 머리도 없는 기암병의 머리따기가 나옵니다. 전 개인적으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머리따기를 만들 것 같아요. 대부분 유저들의 할로윈 최종 목적이자 할로윈에 복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혼 점수에 따라 외형과 색깔이 바뀌는 이 가고일은 할로윈에 접속 하면 적을 죽이거나 점령 또는 카트밀기와 같은 일들을 수행하면 나오는 영혼을 흡수하고 각각 666, 1337, 2000점에 따라 외형이 바뀝니다. 가고일의 진짜 목적은 바로 연성이 있는데요. 가고일을 우클릭하면 할로윈 기간에만 연성할 수 있는 헬로윈 연성이 활성화됩니다. 할로윈 미션을 수행하면서 얻은 중복된 장식이나 값싼 장식을 희생시켜서 새로운 할로윈 장식을 뽑아올 수 있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가격이 이정이 채 안되는 설명표를 싹 모아뒀다가 여기에다가 씁니다. 팀포식 재테크죠. 물론 이 연성으로 얻는 아이템은 거래불가이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을 볼 수는 없습니다. 빅맨이나 KF처럼 예쁘지만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는 아이템들을 개인 만족으로 소장하고 싶어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올 할로윈을 위해서 정제금속을 아껴뒀다가 설명표로 마음에 드는 할로윈 장식을 연속으로 얻어보세요. 아, 작은 디테일이지만 체력키트가 할로윈때는 모양이 바뀝니다. 명색이 할로윈 영상인데 이것도 빼놓으면 안될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봤습니다. 매번 할로윈이 열리는데 유비분들마다 첫번째 할로윈은 제대로 즐기시지 못하는게 마음이 아파서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앞으로 올 할로윈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탠디, 벨스였습니다